안녕하세요 블록인포 가영입니다 오랜 하락장 속에서 반등의 기회를 보이며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주던 코인 시장에 다시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하루만에 전반적으로 큰 낙폭을 보이고 있는 데에는 골드만삭스의 비트코인 거래 데스크 계획 철회 소식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기사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규제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소식과 관련해 디지털 자산 거래 방식을 어떻게 확립할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상태인데요. 골드만삭스의 비트코인 거래 데스크 계획 철회 소식이 비즈니스 인사이더를 통해 전해진 후 비트코인 가격은 불과 1시간 사이에 7천 달러로 빠지며 코인 시장에 큰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날 급락세에 대해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ETF 거부에 이어 골드만삭스로 대표되는 월스트리트의 암호화폐 채택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시장이 패닉상태에 놓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달러지수와 비트코인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현재 달러와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향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망을 낙관하고 있지만 현재 시장이 호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이더리움은 19%, 리플은 14%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등 탑10 상위 암호화폐들도 10%에서 20% 사이에 전체적으로 두 자릿수로 크게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대부분 알트코인들도 패닉에 가까운 매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중 펀디엑스가 가장 큰 낙폭을 보이며 전일 대비 30.33% 하락하여 1.1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거래소 현황 살펴보시죠. 빗썸은 오늘 9월 6일 1시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0.37% 하락한 740만 5천원에 이더리움은 18.65% 하락한 25만 9 5 0 0원에 리플은 12.36% 하락한 32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비트는 9월 6일 1시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77% 하락한 740만 9천원에 어,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변동하는데요. 0.67% 하락한 26만 1350원에 거래되는 중입니다 차트 분석도 함께 살펴보시죠 레드애플님의 차트 분석인데요 어, 일주일 동안 조금씩 끌어올렸던 상승분을 하루만에 모두 하락 장악해버리는 캔들이 등장했습니다 네, 당연히 좋은 신호는 아니겠죠 어, 추세를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어, 컵앤핸들의 넥라인 돌파가 나왔지만 위쪽 추세선 저항받고 재차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커앤핸들의 넥라인은 쉽게 뚫렸고요 지속적인 하락 중입니다 매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6,600달러에서 6,800달러까지의 하락을 예상하셨다고 을 하는데 휘지 않고 떨어지며 매물대 구간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생각보다 빠르게 하단 추세선에 도달도 가능해 보인다고 합니다 어, 지금은 확인 매매 하시기를 강조하고 있고요 공격적이 돼 짧은 손절 라인이 중요함을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이 강하게 나올 것은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 라는 의견을 내고 계시고요 민첩하게 대응하실 수가 없다면 안전하게 확인 매매 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는 전문가도 있는데요 비트코인재단의 창립 멤버이자 온라인 최초 비트코인 거래소인 비트인스턴트의 최고 경영자였던 찰리슈램은 현재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가격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저 즐겨라 라고 조언했습니다. 비트코인 옹호론자인 찰리슈램은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머니쇼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시가총액 상위 암호화폐의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수년 동안 매수 포지션과 장기 보유 방식에 투자를 해왔다 상승장과 하락장 모두 2년 주기로 발생하기 때문에 5년 안에 큰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 위험에 보다 편해져야 한다면서 특히 손실을 감당할 수준만큼만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소식을 전해드려서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어, 예상보다 길어지는 하락장에서도 투자자분들께서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록인포는 계속해서 코인시장의 변동성과 관련된 뉴스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